오우야 <웃음> 아... 자 오늘 가볼 집은 입큰 아구알고니 찜 목포 아, 북항점입니다 위치는 여기 주빌리 아, 메디센터 어, 건너편 연산서적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쪽으로 해서 네, 들어가면 건물 입구가 있고요 2층 올라가시는데 혹시 걸어가는게 계단이 좀 힘드시다 하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자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찜하고 해물찜하고 아구찜을 먹어볼 거고요 네. 자 요거 지금 뭐 메인 재료 나오기 전에 네, 이렇게 좀 바지락탕 근데 그, 그때그때 요거 탕 같은 건 나오는 게또 어, 바뀌기도 한답니다 네. 자 메인 나오기 전에 입도 아, 정리할 겸한잔 미리 자한잔 하기 전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 입쿠나구찜 어, 북항 이쪽 지점에서 어, 협찬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된 영상이고요 어느 정도 어, 홍보의 목적이 있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여기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저희 또 <웃음> 가족분하고 굉장히 또 네, 가까운 이런 네,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 맛이 좋다는 거는 제가 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 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음. 아, 한잔또 꽉꽉 채워서 편하게. 자, 밑반찬에, 사사. 아우. 아우, 야, 고구마 줄기. 이게 또 이쪽 지역도 시그니처죠. 아. 자, 나온 튀김에다 또한 잔. 아유, 사사. 튀김에다가는 천천히. <웃음> 어? 저 중간 매운맛을 시켰거든요? 아우, 적당히 맵싸하고 맛있다. 음, 어우. 야, 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창. 요거, 위. 이건 대창이라고 부르는 아귀. 요거, 아, 살이랑 같이. 진짜 이거 쫀득하거든요? 네. 양념이랑 해서 같이. 아, 전 살도 같이 해서. 와우 전분이랑 요런 저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요 국물도 흘러내리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도 아기 뼈가요, 연골이라서 이것도 치아 좋으신 분들은 딱 이것도 좀 씹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아기가 생긴 건 되게 살벌하게 생겼는데 이 지탱해주는 척추 이게 연골이에요, 연골. 굉장히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 그럼 제가 치아 좋으신 분들 드신다고 했죠, 이거 치아 안 좋으셔도 충분히 씹어. 드실 수 있겠어요 아구살맛은요 요거는 야 절대 수입일 수 없는 맛이 딱 먹어보면 아 바로 딱그답 나와요 쌤 요거 저 맛보니까 당연하겠지만 국내산 밖에 안쓰시는거죠? 오! 원산지 속이면 큰일나죠 아, 원산지 속이면 큰 아, 나 역시 아. 음, 알 수입이나 이런 걸 아이고, 취급 안 하셔. <웃음> 위 이게 아. 아구 자체 이그 품질 자체도 굉장히 좋고 맛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요. 음. 정말 솔직히 제가 다른 체인점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 북한점 여기는 정말 어 진짜 맛있어요. 콩나물. 어, 거는간 단하 게몇잔 으로 끝날 마, 만한 그런 음식 은 아니 에요？야구 찜은아 맞다, 아, 아유 좀흘 렸다. 어우 어, 지금 땀나 나는 곳 보이세요? 야, <웃음> 자, 이번엔 해물찜. <웃음> 야, 이거 뭐죠? 이건 아, 이런거먹이이렇게지이먹어지이는 건가요? 이렇게거 뭐지? 이거 뭐지? 봐봐. 음. 아, 은또 해물 주면 또 이렇게 알도 들어가고. 아. 아, 또 새우. 음. 아, 이거또알또 크게 아, 이거 포기할 수가 없죠, 또. 음. 아. 진짜 원래 제가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야 맛이 한잔안할 수가 없네 또. 아, 아, 자자, 오늘 좀 즐기자. 아우 아유 고개. 아 낙지. 아 또. 아 양념 잘 비벼서 아우 아. 저는, 그 찜이나 이런 것도 진짜 최고 마음에 드는 게, 그리고 막 엄청 단맛이 많이 안 나는 게, 그게 진짜 최고거든요? 아, 이게 찜 같은 경우가 이제 설탕, 당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달게 되면 금방 물려요. 아주 소량의 적정한 그 단맛만 딱 들어가가지고, 물리지 않고 굉장히 좀, 예,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양념 베이스예요 아. 아. 아... 오징어 음. 아, 이거 아유 쭈꾸미 아유, 쏘 아... 볶음밥도 꼭 한번 같이 먹어봐야죠. 예. 네. 아. 네. 야, 이 볶음밥 이 볶음밥 콜 상당합니다. 아, 여러분 아구찜 드시고는 이 볶음밥 요거는 꼭 드셔가셔야 됩니다. 진짜. 아. 야. 오우야~ <웃음> 아... 판에 또 이렇게 딱~ 이~ 스 철판에다 딱 볶아지면은 기가 막히는 진짜 어~ 그래서 삭 놓고 식혀서 아, 계란이랑 치즈, 고소함이 딱잘 퍼져가지고, 기가 막힌다, 진 와. 아. 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조금 더. 볶음밥에 김가루, 아구찜 그 국물, 치즈에 계란까지 들어갔는데. 우와. 배가 지금 제가 상당히 차가지고 좀 부른 상태인데도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인 밥또 따로 있잖아요. 음. 어아저 어. 오늘 입큰 아귀찜 이 북항점에서 진짜 너무 맛있게 어, 아구찜이랑 해물찜 그리고 볶음밥까지 맛있게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 아. 전국에 여기 또 체인점이 또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굳이 목포에 오시게 되거나 해가지고 술한잔 하고 싶을 때 아구춤 땡기시면 북항점으로 어 식사겸 술한잔 하시러 오시는 것도 좋은데 전라도권으로 해가지고 여행 계획이 없다 하시면은 전국에 여기 또 체인점이 많이 있으니까 아 이거 혹시 좀 생각 나시면 배달로 해가지고 찾아보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산 아구로. 아 너무 맛있게 만들어낸 아구찜이랑 매콤한 베이스 해가지고 음, 해산물이 가지고 듬뿍 들어간 어, 해물찜 맛있게 너무 오늘 잘 먹어봤습니다. 야. 자 사랑하는 님들 어, 제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 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큰 아구찜 국항지점 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죠 이제 오늘 저만 먹어서 뭐해서 지금 우리 각시 갖다 주려고 네. 소자 지금 이거 배달하는 거 포장을 조금 했는데, 야, 이게 소자도양꽤 되네요. 오우, 야. 이거 26,000원, 이제 배달비는 이제 따로 있을 테지만, 야. 이거 저 포장으로 해가는 거 26,000원에 또 이렇게 어, 튀김이랑 해서, 하. 또 좋은 퀄리티로 또 가져갈 수 있겠네요. 아유.